오, 꼭대기까지 왔어요. 꼭대기. 오. 오! 오! 오! 오! 오, 무서워. 아! 아, 저기 뭐야? 저저 저, 저기 제일 무서워. 저 좌석 뭔데? 응, 야. 응, 야. 자 오늘도 할 거는 많지만 하기 싫어서 킨 파워워시 시뮬레이터입니다 갑자기 소리가 잘안 들리는 것 같지만 마이크에 방금 봉남이가 지나가서 그런 거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몬스터 트럭 청소하기 이거 차 너무 청소하고 싶어가지고 빨리 꺼낸 거거든요? 네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양이 율리시스 수색이 마침내 취소되었습니다 좀더 일찍 취소되었다면 헛소거 안해도 되고 좋았을텐데요 등대에서는 프레다 할머니가 멀리서 고양이가 자기가 본 어떤 동물보다 더 빨리 바위를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제가 고양이의 바퀴가 달렸는지 추억하니 자기 발을 내려다보면 고개만 끄덕이시더군요 <웃음> 어 목이 메이네요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야기에 그만 어쨌든 기지로 돌아가던 중에 시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화가 잔뜩 난광부들이 길을 막고 몬스터 트럭 위에 콘크리트를 들이부었습니다 대체 그런 짓을 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당신할 일은 잔뜩 생긴 것 같네요 헉, 콘크리트를 벗겨내야 돼? 시장 그 정도면 은 쿠데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모래, 진흙 틴 자국, 콘크리트 먼지 이렇게 있네요 하지만 우리의 비스타 3000 프로냐 이게? 이거 뭐예요? 프라임 비스타 프로군요. 그냥 프라임 비스타 프로에게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지. 롱 확장기로 25도로 시작해 봅시다. 야, 너무 잘 벗겨져요. 아니 이게 뭐야? 야, 녹 아니야 녹? 제일 벗기기 힘든 거? 근데 25도로 그냥 벗겨져요. 어? 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녹도 적이 되지 못해요. <웃음> 이 고양이 얼굴 왠지 귀여울 것 같아. 한번. 겨봐야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요? 아 혓바닥까지 있어 귀여워. 이게 원래 노란 차였다는 게 정말 믿겨지지 않아요. 그럴 수가 노란 고양이였다니. 와, 야 불이 들어와 있었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이건 진짜 금방 하겠다. 근데 화산에 고양이를 제물로 바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고. 정신이 나갔나? 잘 닦이는 거 봐라 나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는데 자동차 위에 막 뭔가 좀 보트같이 생긴 거를 쌓아놓고 다니는 그런 차들 있잖아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 그거 위에 있는 거 뭐예요? 트렁크라고? 그러니까 짐을 더 쉽게 위해서 그렇구나 아 안에다가 텐트를 넣어놓고 우리도 나중에 내 차에다가 그런 거 하나 해가지고 희쁨이랑 같이 캠핑 가고 그러면 재밌겠다 와 진짜 너무 더럽다. 이거 안에 들어갈 수 있어? 기워서 와, 들어가지네. 야, 확실히 이런 산악용 차량은 굉장히 차체가 높아 가지고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죠. 실제로도 바퀴 크기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면 바퀴는 그냥 새로 사야 겉에 이렇게 녹이 쓸 정도였으면 안에는 벌써 이미 다 썩었겠다. 돌아가. 겉에 이렇게 녹닦는다고 이거 밖에 안 굴러가! 파워세척 전화번호 맞나요? 유원지로 다시 와주실 수 있나요? 대관람차요? 다음 미션은 그럼 대관람차예요? 와 관람차를 청소해야 돼요? 어떻게.. 미쳤어? 아 틀어놓고 하는 건가? 이..이.. 이, 그.. 관람차 돌리면서? 헉, 재밌겠다.. 기대되는걸? 어! 엉덩이! 은꼬가 없네 근데.. 은꼬가 두 개? 예이, 이 족같은 하이어는 25도로 아 이게 15도 이하 각도로 진입하면은 귀가 아파요 자 무슨 탱크 지나가는 소리 들려요 이걸로 해야 좀 귀가 그나마 편한 가능하면 파워시 보실 때는 스피커로 보세요 이어폰 쓰지 마시고 귀가 좀안 좋을 것 같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 밑에 옵스라고 써있는 건 뭐야 뭐 열릴 것 같이 생겼는데? <웃음> 탈출 구멍인가? 아 근데 어디서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본것 같은데 이 밑에 용도가 진짜 약간 탈출인가? 아 청소용이다 맞다 맞다 그 이, 이런 산낭용 차량은 먼지가 많이 들어가가지고 먼지 털어내는 용이에요 먼지 그래, 난 평생 이런 차는 안 타볼 것 같아 이 차를 타는 것 자체가 위험한 순간이라는 거잖아 난, 난 위험해지고 싶지 않아 난, 난 약간 인생의 위험요소를 최대한 배척하자라는 주의예요 그래서 놀이기구도 잘안 타요 놀이기구 사고도 빈번히 나잖아요 솔직히 비행기도 가능하면 안 타고 싶기는 한데 배가 더 위험하니까 근데 또 최근에 불안해졌어 아파트 최근에 뭐 붕괴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분양돼가지고 새로 짓고 있던 건물 아파트에 있는 것도좀 위험해 보이더라고 빨리 주택으로 이사가야겠어 나 지금 아파트 살고 있는데 이 아파트도 왠지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택도 위험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역시 자연과 하나 돼서 사는게 좋지 않을까 근데 자연도 무너지면 어떻게 해 <웃음> 동굴도 무너질 수 있잖아 역시 안전한 데는 없고 죽음을 택해야겠어 <웃음> 꼴봤지? 응, 어, 우리 고양이. 니네 얼굴에다가 사다리 올려놓은 기분이 어때? 아, 왜 이렇게 군데군데 더러워? 닦아도 닦아도 끝이 없네. 자, 이 타이어부터 집중치료에 들어갑시다. 마음에 안 들어요. 거의 다 했어, 거의 다 했어. 빨리 반짝이란 말이야! 나에게 아름다운 푸른빛을 보여줘! 왜안 보여줘! 아 앗, 여기. 어, 땠다 내가 확실히 몸에 화가 많아. <웃음> 이제 막 타이어한테도 승질 부리고 있어. 어쩌다 이런 인간이 되어버렸을까요 화좀 늦추라고? 화를 늦추는 건 뭐야 화를 줄이는 것도 아니고 화도 이제 늦잠 자가지고 지각할 수가 있어. 해피한 생각만 해봐요 아 빨리 해피게임도 해야되는데 아 내가 뭐 너무 무섭게 생겨가지고 하기 싫어 그래 정했어 이거 하고 해피게임 합시다 열심히 일해야돼 난 열심히 일할때나 게으름 피울 수 있단 말이야 뭔가를 해야지 쉬지 아니 근데 생각해보면 어제 어제 동시 시청자 수도 780명 찍을 정도로 열심히 방송했잖아 그 미친놈의 그레니 찍어가지고 나 열심히 살았네 좋아 다시 한껏 게을러지자 어? 아씨 타이어 땅짱더럽네 아이 금방 할수 있을 거라고 했던 놈 나와! 나잖아 미안 아 옛날에 그오도막집나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오도막집이 진짜 레전드였어 너무 힘들었어 그때 요, 우리 몇 시간 청소했지? 두시간 넘게 한거 같은데 지금은 뭐 24분째네요 뭐 애들 장난이지 고양이 혀! 고양이 혀! 혀가 더러워! 혀 뒤쪽이 더럽구만! 우매한 것! 오케이! 한번 볼까요?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착착착착 착착착착 착착착착 착착착 착착착 착착착 착착착 착착착 착착착 착착 착착 착착 착착 착착 착착 착착 착착 착착 착착 착착 착착 착 이거.. 2시간 걸릴 것 같은데.. 옛날 랩 시절부터 차고에 있던 완전 멋진 만와트 발전기로 가동할 예정 이며 비트에 맞춰 속도를 바꿀 수 있도록 동기화할 생각입니다 브레이크 비트가 시작되면 완전 난리나는 거죠 미친 거 아니에요?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생각 안 해? 오래된 발전기를 연결시켜놨으니 대관람차를 조금 돌려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자유롭게 켜보세요 오, 궁금하긴 하다 바로 가봅시다 뭐야! 입구.. <웃음> 입구까지 왜 개판이에요? 아 그러고 보니까 돈을 꽤 모았군요 장비를 좀합시다 엑스..트라 롱 확장기 1200왜 이렇게 비싸? 미친거 아냐? 노예 한명 추가하자고? 아주~~~~~ 소생각! 들어올 사람... 아무나 들어와도 돼요? 그럼요! 라고 하기엔 이미 누가 들어온 소리가 들리는데? 뭐지? 뭐야 누구 들어왔어? 뭐야 저 저기 저기 서저러 숨어있어 거기 뭐 있어? 보거가 들어왔어 못나와? 어? 왜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어! 뭐야 이게 숨어있.. 숨어있는게 아니었네 버그네 리스폰이 저기로 된거예요 어? 또 누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준.. 준이다 얘 손이 왜이래! 야얘 손이 이상해.. <웃음> 그럼 너왜안 움직여져? 손만 왜그래? 왜 오늘 게스트들 상태가 다 이래요? 움직여봐 저는 잘 움직여지는데? 어, 날 밀치고 있어. 아, 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제자리네. 어, 여기를 청소를. 어, 투명 인간이 하고 있어. 어 여기에 좀 희한한 것들이 있네요. 이거, 이거 혹시 쏴지나? 오!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 드디어 움직여진다. 와, 반가워요. 보자마자 얼굴에다가 이렇게 물총을 쏘는거는 기본 상식인건가? 그래. 매장이 많이 생겼네 저번에는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와 바깥에 공원 봐봐요 지금 보니까저 나무 판자로 돼있어요 저거봐봐! 무서워 여긴 가짜세계인거야? 당연히 최적화를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은 다 그렇게 판자로 처리를 했겠죠 여기 한번 올라가봐야지 야, 반딱 반딱 하네요 이. 누가 청소했나? 뭔데 뭔데? A 아, few inches later. 뭐야 어디요 어? 뭐야 이거? 아, 아 이렇게 닦은 거나아나나 아, 나, 나 주황색으로 페인트 칠한 건줄 알았어. 아이 깜짝이야. <웃음> 자 이제 대충 다 둘러본 것 같으니까 아니 관람차를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웃음> 청소하기 전에 이거 멈출 수 있어? 오 이거 틀면은 나도 나도 일단 여기라도 틈틈이 닦아놓자. 와 진짜 오래 걸리겠다. 야 이건 좀 난이도 역대급인데. 아 이게 맞아? 오 무서워. 오, 꼭대기까지 왔어요, 꼭대기. 오! 오! 오! 오, 오, 오 무서워. 오! 아, 저기 뭐야! 저, 저, 저게 제일 무서워. 저 좌석 뭔데? 오, 위에서 보니까 그냥 사람 얼굴인데? 소름. 오, 싹 닦이는 거 봐봐요. 캬, 기분 좋아. 예, 계속 돌려봐! 아저씨! 돌려봐요, 이 프레임부터 좀 닦게. 어, 움직인다. 닦을 수 있을 만큼 닦자. 빨리 닦아야 돼 빨리 25도로 어 떨어져 떨어져 에 떨어진다 에에 에! 제어 헛자 어 됐다 어 빨리 닦아야 돼 시간 제한이 있어 응응 꼈어 꼈어 아, 됐다. 오. 어 됐다 오어 어, 균형도 잘 잡아야 돼요 어. 와득 늦... 이렇게 하면 죽는다 <웃음> 바로, 그냥, 산재처리.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 모형탑 훈련. 플레임님이 직접 해보시. 해보기도 아니고, 해보시. 오케이, 해보시.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는 11m 모형탑. 제가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 밑에서부터 청소하자. 와, 근데 이거. 이거 왜 녹슬었는데 파란색이에요 <웃음> 이거 구리로 만들었어요? 원래 구리가 녹슬면 파란색이 나오거든요 와 이거 되게 맛있어보이는 초콜릿 같다 색깔봐 배고프세요 아니 나나 나 요즘에 근데 되게 초콜릿을 엄청 많이 챙겨요 계속 초콜릿이 땡기더라고 임신했리야태포가 <놀냐> 생리중일때는 진짜 초콜릿을 초콜릿 괴물되거든요 난 아무런 호르몬의 변화도 없는데 왜 갑자기 초콜릿에 빠져서 그냥 단게 먹고 싶은게 아닐까요? 아니야 그거는 또난난 난 초콜릿이 먹고 싶어 말투 왜이래 짜증나 늙어서 그래요 아당 떨어져서 이해해버리고 말았다 솔직히 서른 4시면은 진짜 늙었다는 소리 듣지 어우 여러분 스트레칭 한번씩 합시다 몸도 진짜 예전같지 않아요 얘 닦는거 왜이렇게 간사해보이냐 개웃기네 자매 여러분들 진짜 젊을 때 건강 챙기세요 가는 거 한순간입니다 이 건강이라는 게한번 잃으면 되찾기가 진짜 어려워요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보관하면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명심해야 돼 잃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은 이제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듣고 그걸 사전에 잘 따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적당한 체험은 좋은데 누가 봐도 안될만한 행동을 다른 사람들 다 하지 말라는데 그걸 기어이 겪고 나서 깨닫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고 이미 겪고 난 이후에는 늦을 수가 있으니까 나또 인생 철학 얘기하고 있네 아우. 요는 건강을 잘 챙기자 안녕하세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아이씨 우리 장작들 어리석은 사람 개많아 그리고 그중 하나가 나야 하하하하하하하 <웃음> 아이유 <웃음> 아이 프레임 닦는 데만 3 시간이야. 아! 전선도 더러워. 발전기도 더러워. 야이 발전기 안에다 물 넣어도 되는 거냐 이거? <웃음> 열기 빠지는 구멍인 것 같기는 한데. <웃음> 실제로 저러면 죽습니다. 발전기가 죽어요. <웃음> 그러니까 이런 연결부 특히 뭐 이런 데는 뭐잘 뿌리면 안 들어간다 해도 이건 뿌리는 순간 그냥 발전기뿐만 아니라 나도 죽을 수 있어요. 형은 현실에서도 이렇게 깨끗한 편이에요? 너내 유튜브 Q&A 안봤구나 키쁨이가 나랑 결혼한 이유가 내가 깨끗한 남자여서요 <웃음> 게임에서도 이렇게 청소만 하는데 현실에서 안하면 그게 사람이냐? 그렇게 사람이 아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뭔 소리야 이거 <웃음> 난간 청소하는데 소리 완전 리얼하게 들리네 <웃음> 청소하는 걸왜 이렇게 웃기냐 이런 청소기계 있으면 잘못하다가 물에 베이겠다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이런 기계 있고 이런 거 이제 살가죽 닿으면 바로 찢어지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렇게 0도짜리 딱한 다음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빡 하면 바로 머리 뚫립니다 진짜로 아아아아아 미안해 내가 잘못됐어 노란 노젤만 사용해서 클리어하기 3만원? 거절 3만원 따위로 나를 개고생시키려 하지마라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꿔서 미션 실패할 것 같으니까 그냥 사전 취소. 야, 그, 이거 진짜 노란 노즐로만 청소하면 나뿐만이 아니라 돈은 장장 도 힘들어. 뭐야? 이거 벽탈 수 있어? 나 스파이더맨 됐어. 길은 다 닦았어? 아이씨, 닦으려면 제대로 닦아야지. 이게 뭐요? 뭐야? <놀뿅> <놀람> 이거... <웃음> 아니, 아이씨,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 안 닦고 있었구만. 응... 우매한 것. 그래도 오랜만에 파워시 하니까 좋다. 요즘 비세라도 못하고 청소게임에 그 충족도가 채워져야지 좀 사람이 활기차지했는데 그게 너무 없었어 핫! 너 어떻게 올라갔노? 나도! 나도! 나도! Nope. 너 어떻게 올라왔어 오케이 야. <웃음>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야. 뭐야? 어떻게 올라왔어? 어이, 제 이상해 보겠어. 뭐지? 어떻게 올라간 거야? 어이, 나안 되잖아. 야, 그런 거 자랑하지 말고 빨리 청소나 해. <웃음> 올라 가보라며! <웃음> <웃음> 아, 노동요듣고 싶다.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네, 요즘에 제가 게임을 하는데 정말 재밌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되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은데 좀 무서워, 전작분들이. 최근에 핫한 게임 태범마스터 있잖아요. 뭐, 저도 태범마스터 졸업할 때 기까지는 이까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긴 했는데 그래도 막 그걸 하루만에 다다 컨텐츠 소비했다는 사람도 있고 파워시도 저도 지금 아직 다 못했잖아요 물론 한편 찍고 이제 쉬고 한편 찍고 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나 이게 스테이지가 지금 몇개 남아있는지도 모르는데 이 일반 커리어모드 이거를 또 하루만에 다 했다는 사람도 있더라고 미신거 아니에요 왜이렇게 한 번에 모든걸 다하는겨 잠을 안자 한국인의 피는 속일 수 없는 건가? 이럴 때야말로 에크스트라롱크 화크장크기가 필요하고 나는 지금 돈이 모였다는 사실. 오이아즈바이 oh 아이야, yes, yeah. 자 닫는다. <웃음> 진짜 높이까지 떡껴, 와 미쳤다. 아야 끝까지 닫네? 이거 보여요? 어 그것도 엄청 깨끗하게 닦여요 아 미쳤다 이거 옆에 멀쩡한 비계 놔두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나는 <웃음> 야불 들어오는거 봐라 아나 배고파 저녁은 드셨어요? 지금 다.. 뭐야 왜 저녁 먹을 시간이 된거죠? 저 방송 언제 켰죠? 아나 방송 을좀 늦게 키긴 했구나 나, 내가 요즘 시간관념이 되게 없어 계속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평소에 주로 몇 시에 방송하세요? 새벽 6시에도 켰다가... 오늘은 2시에 켰다가... 밤 8시에도 켰다가... 합니까 저도 제가 언제 켤지 모르겠어요. 원래 오늘 아예 안켤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선희의 플레임이 옆에서 이렇게 날개를 파닥파닥 하면서 저에게 귀속말 하더라고요. 아파트 분양비 갚아야지... 이런 씨...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방송켰잖아. 이 관람장 타면 죽을 것 같아요. 오, 난 안타. <목소리>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빤딱빤딱해도 속은 개 썩었을거라고 난 이거 절대 안 봤어 그러게 문도 없네 뭐한 안정장치 하나 없네 어떻게 이럴수 있냐 오씨나 방금 공중에서 뛰었다? 봤어? 개쩔지 이게 나야 오! 야 저기 멀리에서 화산이 아그 고양이가 갔다둔 화산이든가 봐와야 진짜 세세하다 디테일 개쩌은데? 하하하하하 <웃음> 에에에에에 떨어진다 에에에에에 죽어요 저 아! 오지지 I... 이제 관람차 슬슬 틀까오 그래도 꽤 많이 깨끗해졌다. 오 84% 청소했네. 다 했네, 다 했어. 안돼 간다. 가버린다. 안돼 안돼 다음 차. 나 빨리 치워야 돼. 안 돼! 하지마요! 하지마요 내 사랑! 어? 안 돼! 그래? 미련을 갖지 말고 이걸 닦자 뭐야 이거 장작이야? 이거 여기에다가 장작나서 썰놨나안 안 벗겨지게 잘가! 관람차야! 아이씨 어, 다음차! 어우 야 이건 아니야 그 타야겠다 이거 <웃음> 난 옛날에 관람차가 이렇게 천천히 돌아갈 때 그게 뭐랄까 좀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고 아무런 진동도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아름답게 지나갈거라고 생각했어 실제로 타고 내 환상은 와장창 깨졌지 쇠소리 겁나 나 돌아가는 소리랑 우오오옹 끽 진짜 개무서워 오 이거 아이언맨 컵인가봐 색깔 이쁘네 휴림 혹시 일부러 노즐휠 로안 바꾸시는건가요? 노즐...휠... 휠로안바어 나이 기능을 처음 알았어요 진짜 처음 알았어와 이렇게 편한게 있을줄 진짜 아저 배신감 드네 파워워씨 어? 왜 파워워씨한테 배신감을 들어 네가네 자신한테 배신감을 받아야지 멍청한 놈아 야 베이베 맨 처음 나올 때 설명은 해줬다고? 튜토리얼로 어 제대로 가인는 시켜줬어야지 그 조작법 그 로딩 화면에 잠깐 뜨는거 가지고 그걸 내가 다 보리? 하늘 보리도 아니고 말이야 죄송합니다 아, 위로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갈 수가 없어. 떨어진다. 아, 이거 어떻게 청소해. 아. 다시 하나 골라서 타자. 옷, 아이언맨 컵? 말고. 더러운 걸로. 어? 이거는, 그, 아이언맨 아니고, 얘, 얘 이거 컵 뭐야? 쟤 누구야? 캡틴 아메리카, 어! 캡틴 아메리카 컵이다, 이거. 얘 뭐지? 건물비야? 야 그럼 좀, 키좀 먹어라. 아 <웃음> 내리려고 한게 아니었는데. <웃음> 아이씨. 와, 저쪽 개 더럽네. 저 별쪽. 자, 25도로 이렇게 틀어놓고, 그만 있으면 알아서 닦이겠죠? 에? 갑자기? 갑자기 다 닦인다고 이렇게? 뭐가 많이 묻어 있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다 사라졌어. 와! 야! 세개 남았다, 이제. 의외로 깨끗할 줄 알았던 아이언맨 컵이 더럽네요. 어, 됐다. 이거도 오케이. 어어어 야야야야, 범블비 컵. 범블비 컵, 어떻게 타노? 야, 예엑! 이거 더러워. 아, 위쪽이. 어, 됐다. 오! 오, 어, 근데, 진짜, 생각 외로 금방 했어요? 더 힘들 줄 알았는데, 우리 장작꾼이 있어가지고. 와, 야, 씨. 이쁘다 뿌듯하다 그지? 아, 어, 고생하셨습니다 <웃음> 야... 어마어마하구만 어? 뭐야? 어? 뭐야? 대갈름차가 끝이에요? 헐 오마이갓 저희 커리어 모드 다 했어요 이게 마지막일 줄 몰랐어요 이렇게 애, 애매하게 끝난다고 이제 맵이 추가가 되겠지 그지 일단 커리어 모드는 다 끝났고 그럼으로 이제 특수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편부터는 특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드디어 커리어모드가 다 끝났네요 사람들이 막나파워시이거 커리어모드 다 했다 했는데 왜왜 왜 빨리 끝냈는지 알것 같아요 맵이 별로 없네 생각보다 하나둘씩 하다보니까 벌써 끝이 났네 다음에는 특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특수는 무조건 혼자예요 장작을 못 불러요 자됐수요투수편은 <웃음>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과정요 <목소리>